를 처음에는 다 정성껏 해서 쓰다가 네. 꼭 중간에 벗거든요? 그래서 4시간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아, 그래 4시간만 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응. 응. 어, 새벽으로 갈수록 렘수면이 많아지면서 호흡이더 응. 심해지거든요? 그렇구나 호흡이 심해지면 압력이 높아지죠? 네네 높아지니까 내뱉기가 힘드니까 벗는 거거든요? 네네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제일 심할 동안에 네. 양압기에 이 효과가 없다면, 벗어버려서 양압기에 음. 이 작용을 못 받고 있다면, 네. 그러면은 8시간 자는 사람이 4시간은 양압기를 써서 음. 어, 숨을 잘 쉬었는데, 음. 벗어난, 벗어버린 후에는 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4시간 딱 정해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때 내려가고 이렇게 잘 수는 없잖아요 잘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참 딜레마예요 이게 아그럼 아. 불편한 점이 하여튼 1, 2, 3가 아니네요 이제 생각해보면 네. 왜 양압기를 처방하는지를 음, 알게요 네네 일단 어, 양압기는 공기를 불어 넣는 동안에는 어쨌든 음. 숨이 쉬어지니까 인공공흡을 하니까 네네, 네네. 되는데 문제는 어, 가장 쓰고 있으면 효과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 그때부터는 본인 책임이에요 음. 쓰고 안 쓰고는 내가 하기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 의사 입장에서는 음. 나는 좋은 걸 처방했다 네.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에, 고혈압에, 고혈압 약을 처방했어. 네. 한 번도 다 타왔어요. 네. 약을 안 먹어도 고혈압 생기면, 이게 더 악화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뭐. 처방했는데 어, 안먹었어니 네, 마찬가지예요. 네. 좋은 걸 처방했는데, 안, 안 했어. 안 쓰면, 아, 힘들고 불편해서 어려서 안 썼어요. 응. 음. 잘못했네. 네. 이거 되는 거예요. 하, 그렇네요. 그래서 네. 책임이 올곧하게 환자한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상당히 가볍죠. 음.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있니 없니 막 와서 멱살 잡히하고 막 이런 것보다 얼마나 편해요. 아. 그리고 양악기 했어 이제 실패를 했어 이제 저 도저히 못 쓰겠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수술이라도 할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된관참 음, 네,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 수면건강연구소에 오셔서 그 바이오가드를 착용하신 분 중에 네, 그 의사가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수술을 도 하셨는데 양압기와 바이오가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바이오가드를 선택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양압기를 하고도 바이오가드로 가신 분도 있고 있는데 결국은, 어, 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열심히 잘 해야죠. 그러니까 양압기가 보험 혜택도 되고, 그리고 양압기가 수명 무호흡이신 분들한테,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3개월에 그, 22일을 열심히.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네. 양압기가 보험이 적용돼서 이제 처방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 적용을 받아서, 처 이제 처방을 받으신 네. 분들 이제 많이 생겼어요. 네. 삼 개월이면 7월8월9월 네. 이제 이제부터 양압기에 음. 적응을 못하고 음. 이제 갈 곳으로 방황하는 분들 음. 꽤많으실 거라는 아, 거네요. 네네. 갈 곳으로 방황하실 네. 필요가 없으시나요? 습아 양압기 네.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럼 방황에 뭐가있을까 나는 음. 수술 못 하겠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네네. 뭐, 네네. 무엇을 할까? 네네. 어, 이제 구강장치라는 걸 찾아요. 찾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검색하다 보면 네, 나오니까. 네, 네. 근데 구강장치하고 저희 바이오 가드인 음. 기도 확장기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입안에 낀다, 끼면 다구강장치예요 음, 음, 그렇죠. 와, 음. 이를 갈아서 해도 구강장치, 음. 어쨌든 뭐, 무슨, 음? 입안에 하여튼 들어가면 다 구강장치인 거예요. 음. 근데 기도를 열 목적으로, 자는 동안에 기도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숨 쉬는 것처럼 기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음. 그게 바이오가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기도 확장기로 네, 의료기 허가를 받은 네. 바이오가드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음.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고 기왕이면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좀더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음, 상담을 하시면 더욱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 음. 그거를 꼭 연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딱 하세요. 뭐, 우리끼리 하면서 또 그렇게 막 자랑을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정말 어렵게 받은 것. 같아요. 네. <웃음> 어, 바이오카드 허가증에 네. 첫 번째가. 신개발 의료기기 아, 인증을 받았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나가하요 네, 네. 코골이 및 수면 응. 보호증의 응. 개선 및 치료. 응. 이렇게 되면. 네. 아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보시기 음.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음. 그, 그런 분들 많아세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수고력이 좀부족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만든게 여러분 꿀잠 TV예요. 꿀잠 TV 네. 여러분들에게 꿀잠을 드리기 위해서 꿀잠 TV를 만들었고. 바이오가든 닉네임이 생겼잖아요. 네네. 허니슬립? 네네. 바이오. 허니슬립 바이오가든.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은 꿀미 꿀미나. <웃음> <웃음> <웃음> 저 <저기> 앞에 <웃음> 어떤 분이? 뭐지? 여이분이 계시는데. 아니, 꿀미남, 꿀미남. 네. 그, 꿀잠의 미친남자. 네, 그렇습니다. 아. 꿀잠의 미친남자. 네, 꿀미남께서 계속 지속적인 <웃음> 정보와, 네, 여러분한 유익한 표을 드릴 건데. 그런, 그런 표정을 드시면 네네. 되니까. <웃음> 네, 오늘은 그래서 양압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음.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양압기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그렇지.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래 네. 어 네. 정말 양학기 궁금하시면 음. 여기 오셔갖고 체험도 가능하고. 네, 네, 네, 맞아요.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비교도 해보시. 네, 비교도 해보실 수 있고 아, 양학기도 렌탈이나 또 구매도 또 와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음음. 그러니까. 전화 주세요. 양압기가 음. 한두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 개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이 있어서 네.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또잘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죠. 뭐벤츠도 있고 마우도 있고 현재도 그렇죠. 있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한테 잘 음. 맞고 뭐 상황에 맞는 걸 쓰는 게 네. 좋습니다. 네네. 음. 그래서 요양압기에 관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그 다음 음.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건 기가 막힌 거를 여러분들한테 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음. 여러분 혹시 그 코골이나 수면 모브에 좋은 혀 운동 일명 목숨 스트레칭 네 목숨 스트레칭이라고 스트레칭. 아마도 이거는 뭐 감히 제가 얘기를 하 건데 이런 운동법은 아마 우리 청풍 부장님만꿀미한만 아마 알려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아마 지구, 아마도 자부합니다 <웃음> 네 지구 유일 지구 유일 <웃음> <웃음> 우주 우주 유일 그런 말씀 막한번 <웃음> 왜냐하면 또 예, 속상한 분이 또, 또 계시거든요. 또, 그래서 누가, 누가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 하여튼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운동법을 저희가 음. 또 우리 꿀미남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곧 옵니다. 다시 곧 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꿀잠TV,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전화하세요. 네, 전화하시고 <웃음> 요 밑에 네. 여기 아래. 네. 그 상담 신청하는 URL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자기 증상을 쭉 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음. 또 이쁜 목소리에 음. 어, 정말 빈인이 있어요. 네. 네. 네. 기관 통해서 전화로 예약을 잡아 볼아요 네. 어, 확인하기 위해서 꼭 오셔야 돼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요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유익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네, 댓글도 좀달아주시고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 아, 이거 해야 돼, 우리. 꿀잠 주무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 꿀잠 주무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